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음. 지금은 이제 얼굴이 음. 진짜 조만간연예인그카메라 음. 가면 빨리 음. 받으면 정말 제 얼굴에 반결밖에 되는 것 같아요. 소장님도 요새 얼굴 조금해지셨어요 아, 아, 아, 아, 아. <웃음> 카메라 빨을 받으셔가지고 이 친구는 얼굴이 작다 보니까 응. 나이가 서른 칸 넘었나? 어, 회사도 좋은데 다니요. 음. 음. 연봉도 이제 애들하고. 음. 그 회사가 세일 회사예요. 음. 네. 이봐봐요. 두개 간. 아이고 남자인데 얼굴이 진짜 작은가 보다. 네. 그래서 여성용 이렇게 들때 이제 트레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이만큼 남아. 오히려 여성용인데도 한참. <웃음> 조금 더 작았으면 그 유아 어린 이 용서에게 정도로 되게 작아. 아. 그러니까 얘얘 예뻐 보이그 아까 되게 작았는데 예, 조금 아, 어. 거의 삐까피까해요 그러네. 그 아. 배보다 더 작네. 이렇게 제본이 아이고, 세상에 진짜 어. 조그맣구나. 네. 그러니까 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코를 보았어요. 근데 참 우리가 얼굴 얼굴 작으면 되게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음. 근데, 그건 있는데, 음. 숨을 못 쉬고 잠을 자는 거야. <웃음> 힘들죠. 그래서 이제, 어, 본인이 돈도 벌고 하니까, 음. 자기 돈으로 이제 고치려고 이제 찾아온 거죠. 수술도 알아봤고, 우런 친구들 다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다 해보고, 음. 아무래도 자기는, 음. 양학기는 어, 또, 유, 유튜브에서 보니까, 음. 자기 사례, 가 있어. 어 청동 소장님 찾아봐야. 맞아요. 맞아요. 작은 작아진단을 하고. 작아진단하고. 이미 병원 가서는 해결책을 못 찾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왔던 친구인데 너무 효과를 잘본 거예요. 아. 그래서 자기 친구도 나보다 더지만 놈이 있는데요. 음. 제가 효과 보면 꼭 소개시켜 드릴게요라고 했는데 응. 그이 친구가 온게 작년 여름이거든요. 응. 작년 여름에 왔다가 그 친구는 이제 올1월달에 왔어요. 아 그래서 설명을 듣더니 음. 음. 어 그럼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신제품 할게요.라고 <웃음> 했어. 네. 근데 이제 친구 걸 봤잖아. 이제 네, 네. 친구가 네. 어너 내가 소개해줬는데 나보다 더 좋은 거야. 어 <웃음>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와서 저도 신제품 할래요. <웃음> 어, 새로 했어요. 아니 업그레이드 받은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지금 이제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음. 어 괜찮겠더라고요. 음. 그좀 이제 구조 변경을 해줬구나. 해줬죠. 음. 그랬더니 역시 좋네요. <웃음> <웃음> 그런, 참 그런 사례입니다. 예. 네. 젊은 나이에도 이참 일을 많이 할 때잖아요. 그렇죠. 또 음주 또 많이,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할 음. 때고. 음. 그 결혼해서 이제 애도 돌봐야 되고,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음. 잠을 잘못 자서 그런 일들이 다 방해를 받는다면, 음. 그만큼 손실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육아 모임, 뭐 이런 데 이제 보니까, 음. 아빠가 음. 휴일만 되면, 음. 쇼파하고 침대밖에 없대잖아. 계속 맥을못 주니까. 그렇지. 그래서, 집안에서는 우리 아빠는 피곤한 사람, 음. 일을 너무 많이 해 피곤한 사람. 음. 음. 그래, 아, 아이들한테 유치원에서 조사했는데, 아빠는 뭐 하는 사람? 쇼파에 누워 자는 사람. <웃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참에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 이, 친구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근데 결혼한 사람이 자기가 정말 바이오 가드 하고, 아이들이랑 휴일에 놀러 갔대잖아. <웃음> 주일에 눈이 떠지더래요. 정말. 어, 그러니까 잠 깊은 잠 자면 당연히 어. 눈이 떠지죠. 그러면서 아이들이랑 놀아줄 음. 이게 힘도 생기고 음. 이게 마음도 생기고. 음, 맞아요. 어. 잠을 잘 자면 당연히 의욕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아, 음. 제가 요새 그 우리 베개, 네. 베개 그왜솜 넣었던 거 베개. 요새 어. 우리가 솜을 안 넣잖아요. 맞아요. 그거 그거 가져가서 요새 그거를 제가 요새 한번 벼보거든요. 저는 또 그게 또 아주 잘 맞아가지고. 자며 올 거는 음. 이게 틀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소재는 자기가 원하는 소재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편백이 좋다면 편백, 편백, 편백 넣고, 넣어도 되고. 어. 뭐 나는 뭐 홍트볼이 좋다면 홍트볼. 그래서 그러니까, 원해서 아니지만, 넣어도 되겠더라고요. 어, 높이만 맞추면. 음. 맞으며. 음. 근데 이제 통풍이나 뭐 음. 무게, 디스 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음. 이제 지금 소재를 쓰는데 음. 뭐 거기다 섞어도 돼요. 그러니까 섞어도 되고. 어. 뭐 마음대로 수 있어요. 맞아요. 음. 맞아요. 음. 어쨌거나 음. 젊은. 음. 젊은 사람도 반드시 음. 수면의 질을 파악하고 음. 개선을 해야 된다. 네. 녹음해봐요. 네. 네. 네. 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